멋있겠다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BTS가 컴백하는 날인데요 버터 지금 제가 10분 후에 최초 공개 기다리고 있는데 저번에 로제언더 그라운드 리액션 했던 것처럼 한번 리액션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까지 써주신다면 정말로 사랑합니다 티저를 한번 같이 먼저 봐보죠, 기다리는 동안 아 맞아, 이번에 퀸과 어, BTS의 콜라보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Another One Bites The Dust 네, 퀸 노래의 그 비트랑 베이스라인이 티저 영상에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어, 대박 각이 조금 보인다. BTS 버터 지금 저랑 같이 보시죠. Five, four, three, two, Let's get it! Break it down. 후렴 좋아 아직 려렴 아닌가 간다 아 아니네 어 오렌지 아케 머리 색깔이 었어요. 아, 버터 오, 나랑 지금 옷 똑같아. 멋있겠다 오호호! 오 대박이네 어 저는 이번 곡도 아 이거 빌보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1위도 찍을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BTS 바타. 리액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Just do it! Must do it! Yeah!